BOSG라고 아시나요? 이 총은 레인보우 시즈에서 도깨비와 비질이 사용하는 장거리 교전에 등한 샷건인데 이번 패치에 배울이 달렸습니다. 오호! 아씨, 뭐야 이쪽이? 그거 붙잡다 떨어뜨렸지? 아 다운! <웃음> 아저기있다 확인. 아, 사관 터지지 않네, 마스터. 어.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아, 씨, 들어왔어 벌써. 복도에와아인정 <웃음> 하나. 음. 정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왼쪽에! 아 사운드 들었는데! 가자! <웃음> 오 씨발! 저 뭐냐? 라고 덧붙이고 이건데 <웃음> 그냥, 그냥. 카이드 러프 버전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아 주강카 있어 이거? 응 <웃음> 어. <목소리> <웃음> 내보냈다. <웃음> <웃음> 컷! 영원히 이 게임에서 컷! 나온다. <웃음> 나온다. 게롱다요아또겠네 아니... 지금 돈? 대포 하나. 오~~ 진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졌지만 이겼다 <웃음> <웃음> 갤러리 쪽에도 있습니다 드랍이다 도깨비 이제 거기없어 부엌 쪽 뭐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<웃음> 3명은, 3> <웃음> 3> 명 레드핑 3명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다. 캔 스캔 오 쉣. 어 어? 어떻게? 있고 보호 있다. 아! 아니 왜? 어. Uh, uh, what? Oh, what's t e a t Ah, shit! Here we go again oh. Friendly last operator spy o n f o r k 칼리! 컷! 으 누워있구나! 아 어, 전기! 오시 ㅂ 뭐야 오 와우! 와우! 와우! No, no, no, no. <웃음> 아싸리 여기 모르저지 왜이런 미닛? 오 씨, 봤잖아. 3층 계단. 3층. 아마 계단 쪽에 있을 거예요. 자기 어, 보고 왜나나 뭐, 나, 나 뭐야 저거? <웃음> 음, 번개. <번지. 웃음> 아, 아 돌리다가 죽을 뻔했어. 죽었네 근데. 아씨 신문했나? 뭐야 뭐야 뭐야. 뒤에, 뒤에, 뒤에, 오 뒤에, 뭐야 뒤에, 뒤에 뭐야 이가아 지나갔었잖아 이 멍청아